됐나요? 됐나 안녕. 된 건가요, 지금? <웃음> 안녕. 지금 잘된 거지? 이거 온데 지금 잘된거 같지? 잘된거 같네. 안녕, 강의 전에 잠깐 들렸어. 먼저 눈썹, 오늘 좀 반짝거리는 거. 했지 치울 생각하니까 또 어떻게 또 좀난감하다좀 지금 그래서 또잘 치워야지 뭐. 기울어져 있다고? 어, 몰라 이거 지금 폰이 무거워서 그런가 이거 좀 기울어지네 <웃음> 왜 이래? 연결이 왜또 불안정해 됐다? 어! 됐어. 좀 기운 거는 어쩔 수 없나 보다. 이게 내 폰이 그 거치대 설치하면은 그 거치대 설치하는 부분에 전원 버튼이 있어갖고 그 설치하면 전원 전원 버튼 지우는 아 뭔 소리야 전원 버튼 눌리는 쪽이라서 그거를 좀 쏠리다 보니까 약간 화면이 기운 것 같아 음 이거 잘못 그 거치대 설치하면은 중앙에 설치하면은 이게 전원 버튼 때문에 어 오늘 스케줄은 다 끝나 가지고 잠깐 들렸지. 아니 기울어져서 보면 아, 많이 안 기울었잖아 생각보다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건. 뭐 살짝 당겨 볼까? 돌려봐. 내 폰을 만지면 계속 연결이 불안정해지네. 좀 됐나? 뜬것 같기도 하고 안뜬것 같기도 하고. 아 소브 부익혔어. <웃음> 잠만 내 쪽쪽 저쪽, 쪽쪽으로 또 넘어갈까, 왜? 내 쪽쪽으로 넘어갈까? <웃음> 그럼 내어차 빨리 꺼줘야겠다. 소브 기능 켰으면. 뭐지, 카톡 보니까, 카톡 온거 보니까 다 그거더라. 카톡 온거 보니까 딱 뭐죠? 카톡 온거 보니까 딱 그거네. 브이앱 겠습니다 올렸나 보네. 서우 김쌤같이 그렇게 뭐 정의녹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왔다갔다 하는거 힘들면 내가 일찍 꺼주지 뭐어차 잠깐 들린건데 뭐 흐흐 <웃음> 이소 어디서 하고 있어? 위치가 지금 맨날 하던데? 맨날 하던데서 하고 있지 지금 이소 연습실에서 고 있다고? 안무실? 연습실.. 안무실! 아. <웃음> 내가 불러올까, 그러면. 내가 불러오도 되는 거 아니야? 동시보면 헷갈리지, 어쨌든, 아닌가? 어, 나는 녹음실에 있지, 그냥. 이서 문잠갔다고장가겠못못어어지지 아, 모르겠다. 장가르못못어어는는지지뭐르겠 아, 오고싶어 아, 이게 뭐야. 문 잠그면은 뭐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이게. 구입하고 있어서 전화받지 않을 거고 말이야 문 부시자고? 어, 문 부시면은 회사한테 해서 현금이 형한테 오는 건가? 모르겠네?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합의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<웃음> 합의를 하고 싶어도 문을 잠궜다 왜? 문 내가 아 몰라 귀찮아 아이뭐 어차피 말을 당했지 뭘 모르겠다 난,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. 뭐 이상하면 자기가 알아서 오겠지 나 저녁 나 요즘에 진짜 많이 먹어 나좀 살찐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좀 방송국에서 이제 저녁을 먹었고 라볶이랑 참치김밥 먹고 또 이동해서, 편사측에서 그옆끼 떡볶이를 주면 말해봤는데 뭐 떡볶이를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오늘 하루종일 떡볶이 먹었나봐 아직 좀살좀 찌긴 했어 근데 좀그 처음 그때부터 좀 많이 찌긴 했지 그때는 엄청 많이 봤으니까 몰라 내가 늦게 켰으면 내가 껐을텐데 바로 내가 늦게 킨건 아니잖아 아 맞아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과일 우유 들고 나왔지 어 떴놨더라? 있을텐데 아마 저쪽에 저기서 뭐하고 있어요? 이사 오는건데? 왜 안무실에 살았는데? 항상 한대 두고 노래 부른다고? 어? 노래를 왜 저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있는거야? 아... 나 노래 불러야 되나 그러면? 그래서 서우 김성희 뭐야? 뭔김성희인 거야? 노래 라이브 뭐야? 라이브야? 합방하고 싶은데 못해. 내가 뭐갈 수가 없어 그거를 몰라. <웃음> 모르겠다 난. 아나이 모르겠다 오면 받아준다고? 후키와 잤네 누가 가겠다고 어제 어이가 없네 노래.. 노래 결투 신청? 노래 결투 신청 할수 있지 아, 툭 누네. 지금 애매하고 나 왔다 갔다. 내게 봐가 갔다 올게. 있어봐. 고작 잠 있어. 오케이 okay. <웃음> 하필하필을 하밀, 보고 왔거든 내가 저걸로 킬게 간다 <웃음> 아 저거 지금 문안 열어가지고 나 일단 저스 킬게 저기서